이거 얼마예요? 이거, 얼마예요? 이거 얼마예요? 가장 유행하는 스타일이고 50만 원입니다. 가장 유행하는 스타일이고 50만 원입니다. 가장 유행하는 스타일이고 50만원입니다. 조금 깎아주세요. 조금 깎아주세요. 깎아 얼마예요? 얼마예요? 유행하다, 유행하다, 유행하다. 원, 원, 원, 깎아 주세요. 깎아 주세요, 깎아 주세요. 깎아 주세요.